기타 녹음 두 번째 날 옷은 똑같습니다. 어, 어떤 파트지?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색깔을 입히는 그런 연주를 할 건데요. 뭐 이런 아르페 같은. 네 그리고 뭐 칼리 빅박스에서 리듬채널 몰래서 네. 녹음한 거. 이거 파트가 로우파이언 파트니까 네. 아예 소리를 톤밴드 같은 걸좀 약간 톰밴드요? 버즈 같은 걸, 어, 아. 걸 사용해갖고 <웃음>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. 와우, 어떨지? 되게 상상이 안 돼요. 버즈로 이걸 하면은 차대나? 와, 이게 톰밴드어? 그 즈거빠지아 이게 톰밴드인데? <웃음> 네, 이거는 9, 18볼트인가요? 아그 어, 배터리만 들어가는 거9 그 볼트. 아하. 한번 쳐봐봐. 시간 픽업으로 한번 해봐봐 응 요걸로 한번 감게 그래. 와. 이렇게 처리를 할어요 마지막에 응. 그리고? 그리고는 음... 이제 그마아마 하는 데에서요 음, 음. 이제 이따 아그 먼저 응? 음? 그 뒤인데 음. 하나는 일단 리드톤으로 하면 되고 음. 그 밑에 받쳐줄게 음. 요런게 요런 하나 있거든 그 리드톤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건?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 빡세게 음. 위에서 리드톤으로 가고 음, 음. 하나는 좀 살짝 음. 힘이 좀 빠진 리드톤이라고 니까뽁뽁뽁 소리 나게 으, 으, 한번 다시 한번 빼줘봐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오! 이걸로 네. 자 됐고 네두 가지 나온 스이지 음, 그 코러스톤이요. 음, 트라우게 a room. 음, 음. 리버브, 딜레이, 코러스? 아니면 리버브, 코러스만 있으면 될 c 같아 a m e 원 음. One am 는 t a k i n 리버브? 네, I'm 할거 r 요 그러면. 코러스 리버브. 컴프 컴, 컴프 u s 다가 네. 코러스 s c 다가 네. 코러스는 어떤 코러스 사용 o r u s Chorus, 어 h o 스 s 라는, 어, 코러스예요 음. 원래는 뭐 빈티지, 어, 이런 코러스 렉이 있는데, 네. 이거를 이제 그 마이크 플러가 세대 중에, 자기가 갖고 있는 세대 중에 가장 컨디션 좋은 걸로 복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음, 나도 빈티지를 좀 구해보려고 구해 했었는데, 이제 빈티지를 구한다는 게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잖아. 음. 페달보드 밑에다가 달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. 아그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밑에 이렇게 깔고 하는 것처럼 음, 음. 이랙을 음. 보드 밑에다가 음.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음. 그것도 내가 룰에다가 아주 네. 사용기를 막 남겼었지 어허. 랙 장착 보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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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줄이면 그냥 원래로 하고 네. 믹스할 때 그냥 그보겠어요 네. 처음에 개방연 안 치면 어때? 그 6번 줄이요? 음, 음. 네. 거슬리. 음, 음, 음.